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카메라가 아주 많아 그러니까요 아, 아, 그러네 오늘 특히 많네 네, 오늘 특히 많아요 대충 짐작은 갔는데 오늘은 뭐 하나요? 오늘의 투두는 야좋야너도가입하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두 키친을 열어서 주문부터 요리, 서빙, 마무리까지 와 아레죠 아니, 설레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니 아니, 아니, 아니, 방니 이거를 코에 걸었어요 야, 누가 코에 가냐 뭐, 이거야? 그래, 가면 안 그렇지 오케이 야, 근데 뭐 만들까? 일단은 김밥에 쓸 재료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미리 다 잘라 놓을게 미리 다 그러면? 잘라 놓는 넣은... 파도 저기에다, 네. 라면에 넣으면 되잖아 맞아 오, 케이 내가 아까 방금을 자르고 있을까? 오케이 <웃음> 당근 국 김밥이 필요한가? 당근 없는 게더 맛있는데 언니야, 당근 있어야 돼 맛있는데, 당근 음. 음. 음. 재밌어요 와, 대박 다안팔지 와, 대박, 다 와, 대박. <웃음> 오케이 이걸 해보겠어 와서넣어나 음. 계란 잘못까는 엄청난 걸 미안 괜찮아 바리스타가 될 장래희망이었어 그냥 스타가 됐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오케이. 이는 거품만 되기까지. 아까보다 느낌이 좋아 어, 그 끄는 게더 뭔가 노릇노릇한 니다 <목소리나> 와, 이렇게 잘 됐다 괜찮아? <목소리나> 뭐야, 잘했다 네. 주문 혹시, 네 추두식당 오픈하겠습니다 많이 와 주시겠지. 많이 와 주시겠지. 아, 대감찍한 손님 한분 계시네요. 누야 뭐, 뭐야?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어, 에버랜드 직원이신가 봐요. 어떤 걸 주문하시겠어요? <웃음> 라면인 건가? <웃음> 음, 꼬들이야좀시 아니, 네. 만두, 만두 어디 있어? 만두. 자, 주문 들어왔다 <웃음> 라면, 만두 넣고, 떡안 넣고, 계란 노른자 탁 하면 터질 정도로 만들고 <웃음> 만, 라면, 만두 있고, 떡 없고, 계란 노른자 터아 이거 제가 만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금방 꽃, 하지 아, 면은 꽂으면 아, 아, 그러면 금방 하죠 어, 만두가 없는데? 나 봤던 거 같은데 맞네 찾았다 마늘 끓여야 돼 야, 좋다 이거 불좀 켜줄래요? 내가 켜줄게 <웃음> 아니, 아직 시키는 지 아. 5분도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웃음> 빨리 줌 받아 빨리 줌 네, 받아 하세요. 오늘 아무래도 아세요 네. 알리오 올리, 알리오 올리. 어, 제 개인적인 추천은 알리오 올리도 괜찮고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김밥은 참치 김밥. 네, 짜장라면. 짜장라면. 만두 집어낼까요? 다섯. 다섯 개. 자, 여러분들. 네. 네. 일단 김밥은 참치 김밥. 그리고 짜장라면이 퍼지 도록 구운 만두로 바삭하게 다섯 개 다섯 개야 <웃음> 구운 만두 바삭하게 다섯 개 됐어 라면 다 됐어 라면 다 됐어 토스트 <웃음> 토스트 제가 또잘 끓이죠? <웃음> 어 죄송한요 저희 테이크아웃은 안 되거든요. 다 <웃음> 아, 먹고 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포스트는 보장 될것 같아. 아, 요네아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와. 아, 네, 야야야 이걸 이걸 이걸 드려야지 뭐야. 앞접시 어, 앞접씩 어, 따로 드려야 돼. 양은 냄비에 먹는 맛이 있는데. 지금 뭐 주문 늘린게뭐 있어요? 저희 참치 참치 김밥 만들어야 돼. 야상시만야 김밥 내가 만들게. 근데 하나면 되나요? 두 개나 하잖아 두 개, 두 개, 두개 어. 하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일단은 그리고 소금 넣고, 있어요? 소금 응. 소금 넣고 야, 순이 형, 군만두 됐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아, 아 만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데코? 데코요? 어떻게 데코 해드릴까요? 미키 마우스 만들어 드릴까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야, 미키 마우스 만들어 달래 뭐라고요? 뭐 만두를 미키마우스로 만들어서 달래 만두를 미키마우스로? 오케이 만두를 미키마우스로 만두는 나머지는 우리 신경을 할거 그때 동안 우와. 나는 청결에 신경을 쓸게 근데 이거 물만두용이라 아, 그렇게 하는 맞아 야, 물만두도 구우면 군만두지 그렇지? 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주문, 주문 받아 여기, 주문 빨리, 빨리 주문 받아 라면이랑 떡볶이요 라면이랑 떡볶이 예 어, 라면 내가 끓일게 라면 또 내가 잘 끓이지 정확히 맞춰서 드려야겠지 고백 네. 어떡해, 너 갖다 드릴래? 나 아직 못 갖다 드리겠어 손님, 우와. 맛있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하하하 <웃음> 혹시 계란 정도는 마음에 드셨나요? 별아야 <웃음> 김밥 이거 아니야? 우리, 우리 집은 김밥 이건데? <웃음> 참, 참치 김밥 어디지? 짜장, 짜장, 짜 아, 네 삼채김밥 나왔습니 나왔습니다. <웃음> 아, 지금, 주먹밥, 에디션을저희가 이벤트 하고 있어, 갖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다다 그 하트 s u r 에 I'm n 당연히 손님 e I'm n 혹시 너 u 리 시키신 손님 t s u 꼬들꼬들 not sure. I'm not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너구리 나왔습니다 짜라란 포스템이 아, 요다 드시고 가실 때쯤 포장할 수 있게 제가 해놓을게요 아, 토스트 지금 다 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다 됐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바, 바나나 여기 있어. 바나나 여기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로 데코, 데코 좀 해도 할까? 하트 같아? 짜잔. 짜잔, 여기 하트 모양 바나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아, 입니다 어우, 되게 귀여우시네. 손님, 나. 어, 어 오케이. 손 받으실 건가? 요 네, 손님 제가 받고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짜파구리에 오무지랑 네. 계란후라이 있으고요 네. 파키키에 바나나랑 생크림 올려주세요 짜파, 짜파구리? 구리에 짜파구리? 계란후라이 짜파구리에 계란후라이? 계란 네짜파구리 내가 할 테니까 계란후라이 아무런 네, 네, 네. 계란후라이 제가 만들게요 <웃음>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지금 이제 아, 새벽... 6시 55분이요, 손님 어어, 6시 55분이요 아, 지금 6시 56분입니다 아, 오, 아 5시 53분이네요 저 여기 나온 시민이 형한 노래 나 불러주세요 노래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적시 밥이 너무 늦게 하세요 짜파구리 손님 네. 그 라면 와. 2인분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1인분으로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음. 와, 내가 만든 핫팩스 지금 제일 잘 만들었어 <웃음> 오, 짜잔. 짜잔 자, 차가울 수도 있을까요? 이거 다끼워드릴게네 다 안녕하세요 손님 먼저 이거 나왔습니다 아, 바나나의 생크림 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 네네, 네, 아, 네네네, 주문받겠습니다 치워드릴게요 네, 주어 네, 주문받겠습니다. 뭘로 도와드릴까요? 아 어, 여기 김밥 주시는데요 김밥이 혹시 뭐가 들어가는데요? 김밥이요? 네. 어, 김하고 밥하고 네, 들어갑니다 네. 초동 한국인이라서 네국내산밖못 먹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핫케이크 하나랑요? 핫케이요네 어, 근데 셰프가 하와이 사람인데 혹시 괜찮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아,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어하아로하 <웃음> <웃음> 슬러시 됩니다, 되죠? 반 섞어가지고 <웃음> 반반 또 섞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 네. 네한 케이크 그때 한 케이크요? 네, 그렇습니다 반반 아, 섞어를 아... 아, 왜 받아? 이... 야, <웃음> <웃음> 혹시 슬러시 먼저 드려도 될까요? 아, 아. 네, 드려도 될까요? 네, 너 하나의... 우연한 만남 그래 뭐 해? 우와 팬케이크 잘 됐다 괜찮아? 괜찮으면 뭐야 잘했다 손님 옆에 거 빨리 치워드려 팬케이크 감사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치워 치워드려 치워드려 네 금방 치워드릴게요 매니판 달래 왠지 내가 할게. 네, 네. 항상 서 그러시면 될거 같아요. 아, 매니판 달래 왠지 내가 할게. 네, 네. 항상 서 그러시면 될거 같아요. 아, 지금. 아 여기 그래. 아리올리오 맛있다. 맛있다라고. 아, 예. 알리 올리오 맛있다간좀 세게 주세요. 간 세게 알리오. 간세에다가 마늘 좀 많이 좀 넣어 주세요. 마늘 많이. 네. <웃음> 그 떡볶이 짜장 떡볶이로. 짜장 떡볶이. 네네. 라면 사리 추가해 주시고요. 라 라면, 라면 사리 추가. 포도마슬러시 하나랑. 네. 도 하나 주시고요. 좋습니다. 알류올류 하나랑 짜장 떡볶이를 만들어야 된대요 음. 짜장 떡볶이 만들어라고? 아니 왜 자꾸 메뉴판에 없는 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 번기형 포도슬러시 혹시 만들 수 있어요? 어? 포도슬러시 만들 수 있어요? 음. 만들게 만들게. 아 <웃음> 케이크 다 드셨어 <웃음> 아 케이크 다 드시고 짭볶구을 기다리고 있어 <웃음> 아니, 왜이래 계란이? 진짜 이거 다시 해야 될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와, 나 짱, 짱이다, 저희 다, 기관 아 손님 많이 다치셨습니다또 손님 짜게 드신는건잘 알아서 제가 또조절을좀 했어요. 와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물이요. 아우 그럼요. 뭐 주문하실 건가요? 토스트고요. 네 토스트. 그 토스트에 케첩으로 플레이팅 좀 아, 네. 귀엽게. 케첩 네. 플레이팅 귀엽게. 혹시 저분이 해주실 수 있어요? 저 파란 머리. 파란 머리분요, 이 저분. 저분이 참 음. 플레이팅을 또 잘해요. 이거 이거 제 블로그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무슨 토스트래? 일단은 토스트 음. 치즈에다가 음. 타첩을 음. 이제 아니, 귀엽게 있어.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가서 네, 가서 형이 음. 이거 예쁘게 꾸미는데. 동물 보조 하 세요？저 네. 토끼 요？손님 알리오 님 은？마늘 많이？요？아, 마늘 많이？알 아, 많이요. 요겠 습니다. 안녕 하 세요？또 오셨 네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나, 내가 주문 받을 누드김밥 아, 누드김밥이요? 네. 맛있죠 알리오 올리오랑 알리오 올리오랑 네. 누드김밥 하나 알리오 올리오에 자, 우리 누드김밥에 알리오 올리오요 누드김밥은 메뉴에 없는... 나 만들게 <웃음> 네, 지금 네, 네, 들어왔습니다, 네안 되겠다 생각나는 게 있어 미니김밥 만들기 어? 미니김밥 만들기 이런 짜장 떡볶이지? 그렇지 네, 짜장 떡볶이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꼬마김밥 삼 인방 김밥, 삼인방. 김밥. 어, 김밥. <웃음> 네 꼬마김밥 삼 인방 우와 너무 맛있네 <웃음> 저희 메뉴의 추천 메뉴 꼬마김밥 삼 인방. 네. <웃음> 야, 나 점점 출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알리오올리오. 네 저희의 메 메뉴 알리오올리오가 나왔습니다. 알리오올리오. 생라면 7 개만 가져주세요. 생라면요? 생마늘 마늘요? 일7 개요? 네. 아 네. 아, 또 준비돼 있죠, 손님? 넣어드릴까요? 제 네, 커피 끼면 돼요? 아, 네 손님, <웃음> 저희가 어? <웃음> 네, 맛있게 드시는한번 보고 가도 될까요? 네네 <웃음> 호호하겠습니다 <웃음> 생만늘인데 진짜로? 아, 생만늘좋아하요 아, 아 좋아요 진짜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안쪽부터 드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드식당 오픈하겠습니다 음, 꼬들면이요? 퍼지면안 네, 돼요 만두, 만두 어디 있어 만두 치워, 치워드려 치워드려, 치워드려. 네, 치워드려. 네, 금방 치워드릴게요 하나면 되나? 이두 개나 하잖아 두 개, 두 개, 두개두개 어. 하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겠 여기, 바, 바나나, 여기 있어, 바나나, 여기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바나나로 저 데코 저 데코, 저 데코 좀 해. 해도 할까? 어. 형, 어, 허리 어, 아, 괜찮아요? 잘하고 네. <웃음> 있어? 네 <웃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짜라란 네, 누드 김밥 나왔습니다 네, 짜장 떡볶이 나왔습니다 손님, 맛있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야, 네일식당 이 이름 예쁘다 손님들 -その 네 mm -hmm. 많이 <학교> <mercial> <lvściram> 네. 네 기억에 남는 손님요 머리카락 손님이요 저 머리 뭉탱이 가져온 게 너무 웃겼어 왜갑자머리카락 왔는데? 왜갑자머리카락 왔는데? 머리카락 왔는데? 머리카 아, 어떤 어떤 색이에요? 어떤 기성이야. 색이에요? 이게 저저희다염색머리 없는데 아 머리카락 나왔는데 <웃음> 어야저 어. <웃음> 오빠. 머리카락 나왔다면서 저거 들고 있어 손님 안타깝지만 저희 직원 중에 검은 머리가 없습니다 저그 이인조 손님이요 정말로 끝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웃음> 아, 정말로 <웃음> 아 나오면 간다고요? 안 보내줄 건데요. 정들어 버렸어. 이게 저희는 맨날 식당 가서 먹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오늘 좀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핫케이크를 망치고 그다음 핫케이크가 처음으로 호평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 어. 또 여기다가. 저기 잘 먹고 간다고 멘트를 달아주셔갖고 아, 그게, 그게 너무 좋았어. 네 <웃음> 야 이런 것도 써주셨네. <웃음> 잘 먹고 가요, TST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오픈하는 네, 몸은 좀 무겁네요. 몸은 몸이 무겁네요. 몸은 무지네요 몸은 네요나은무겁네점 몸은 무겁네요. 몸은 무겁네요. 몸은 무겁네요. 은 무겁네요. 몸은 무겁네요. 몸은 네네네요네요네네네네네네요 아, 즐거웠어요, 근데 재밌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나중에 한 시간 넘게 저희 콘서트 뛰어 놓으시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모아분들을 위해서 우린 고수의 느낌이라면 아, 리냥 어, <웃음> 자, 공드 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빨라왜 어, 빨리 움직이지? <웃음> 다리 어떻게 잡, 저렇게 재밌다 <웃음> 오! 오! 오! 세척기! 오! 세척기! 오! 세척기! 오! 오! 오! 그렇... 주빈이 형 방식으로 깨워주세요 원, 투, three, 응. 음. 무한 분들도 <웃음> 함께해봐요 <웃음> 무한 분들도 <웃음> 함께해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